네, 안녕하세요. 빅팽슈크림이에요. 녹화를 시작합니다. 제가 이번에 찍게 되는 영상은 드라바퀴를 많이 띄웠는데, 이거 다 유니크에요. 엄청나죠? 네, 제가 한 25판인가? 띄웠는데, 여기 이거 2페이지도 있어요. 2페이지도 있고, 물, 엘리트도 있습니다. 엘리트도 있는데, 어쨌든 많이 모아놨어요. 그리뭐부도 있고, 여기 다음 부캐도 있습니다. 이거 솔직히 까면은 한2억은 벌겠죠? 에이 솔직히 이거 다 분해하게 생겼습니까? 이게 한번 까봐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은 아, 저거 내가 구입하고 싶은데? 뭐 이런 것좀막 뽑으면은 제가 좀 싸게 해드릴게요. 그러면은 감정을 시작할게요. 어차피 뭐 감정하는 건 오래 걸리고 해서 그냥 넘어갈게요. 넘어가고 아참 이게 딱 내가 봐도 답이 없는 거는 그냥 다 분해한 다음에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은 잠깐만요. 이, 까볼게요. 이거는 하... 예전에 얻었던 거고. 안녕하세요, <목소리> 시작하죠 <목소리>